안녕하세요 여러분 레니아입니다 하스스톤 22.2 패치가 바로 얼마 전에 적용되었는데요 레니아워의 메타 있는 남자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패치의 영향이 가장 컸었던 독도적과 모자키 법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일단 먼저 독도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독도적 같은 경우는 이번 패치에서 3장의 너프를 받았습니다 그림자 방토 자갈발롤 어둠 추적자 스캡스 독도적의 핵심 카드라고 할수 있는 3장의 카드가 전부 너프를 받으면서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특히 자갈발롤의 경우 독도적은 한번 가면을 벗었을 때 다시 자갈발로래 코스트를 줄여줄 수 없으므로 최대한 많은 코스트를 줄인 후에 자갈발로를 내는 것이 국룰이거든요. 하지만 자갈발로래 코스트가 늘어남으로써 독도적이 자갈발로를 활용하는데 더욱 어려워졌으므로 첩보도적보다 독도적에게 더욱 크게 다가오는 패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현재 독도적의 경우 많은 해외 플레이어와 국내 플레이어들이 아직 그래도 할만하다라는 평가를 내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패치가 된 이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레더에서 잘안보이더라고요 아직 할만하다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확실히 약해졌기 때문에 다른 1티어 덱을 찾으면서 잠시 점유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과연 정말 계속해서 할만할지 아니면 떨어진 점유율을 회복하지 못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모자키 법사입니다 모자키 법사는 주문술사의 흐름이 3코스트에서 4코스트로 너프가 되면서 굉장히 큰 타격이 있었는데요 특히 주문술사의 흐름이 원턴 킬을 해놓는 그 셋업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차지하기 때문에 원턴 킬까지 모자키 법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는 어그로 덱이나 미드레인지 덱 상대로 더더욱 방어하기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이따 짚어드리겠지만 패치 이후 사냥꾼을 플레이하고 있는 유저들이 꽤 있기 때문에 모자키 법사는 한동안은 굴리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부터는 티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의 1티어였던 첩보도정 먼저 보도록 하죠. 첫보도 적의 경우는 자갈발 노래 너프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첩보 도적은 방금 독도적에서 설명해드렸듯 자갈발 노래 코스트를 가면을 벗은 이후에도 줄여줄 수 있는 마법봉 도둑이나 강도. 혹은 정찰 같은 카드들이 있기 때문에 자갈발로레 너프가 크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많은 프로 선수들이 첩보도적을 패치 이후에 굴리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첩보도적은 강력한 덱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패치의 영향은 없었지만 많은 유저들에게 사랑을 받던 티어덱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덱은 램프드로이드입니다 램프드로이드는 패치 이전부터 1티어인 도적에게 50대 50 반반의 승률을 낼수 있는 덱으로 굉장히 많이 사랑받던 덱인데요. 패치 이후에 도적이 약화되면서 더더욱 도적 상대로 우위를 점하게 되어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램프드루이드가 패치 이전에도 이티어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패치 직후 많은 유저들이 램프드루이드를 돌리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램프드루이드는 떠오르는 덱에 의해서 약 약간은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그 떠오르는 덱 사냥꾼이죠 명치 사냥꾼이 지금 패치 전에도 독도적 상대로 굉장히 좋은 승률를 보여주면서 높은 점유율로 솟아오르고 있었는데요 패치 이후에는 램프 드루이드와 흑마법사 같은 덱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많은 플레이어들이 역시 패치 직후에는 렉사르만한 것이 없죠 어그로 사냥꾼을 돌리고 있습니다 첩보도적 램프 드루이드 어그로 사냥꾼 약간 메타가 조금은 느려지고 필드 싸움 형식으로 바뀌면서 필드 싸움에 능한 덱들을 유저들이 좀더 많이 굴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원턴킬 주술사와 퀘스트 흑마법사 같은 덱들이 있습니다 이 덱들은 필드를 까는 덱들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패치 이후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미드레인지 덱들 필드가는 미드레인지 덱들을 잡는데 굉장히 효율적인 성서기사와 퀘스트 주술사 또한 가치가 많이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성서기사의 경우 독도적의 약세로 인해 녹부식 독사를 빼는 유저들이 많아졌으므로 약간의 반사익도 얻었는데요 성서기사의 숙련도에 자신이 있는 분들이라면 성서기사도 추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스스톤 22.2 패치 이후 이전 티어 덱들의 현재 근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짚어보았는데요 패치 직후 너프를 받은 덱들은 점유율이 조금 낮아진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른 덱들은 사실 비슷하죠? 아무래도 이번 패치가 버프 패치가 아닌 너프 패치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버프 패치로 패치가 진행되게 되면 어 버프 받은 카드 한번 써봐야겠다 라는 식으로 유저들을 새로운 덱을 하게끔 유도하지만 이런 식으로 너프 패치가 되게 되면 일단 너프된 덱들은 좀안 하더라도 다른 티어 덱을 굴려보면서 이 티어 덱은 괜찮은가를 먼저 체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히 새로운 신덱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신덱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패치 직후 메타 읽는 남자의 레니아워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